누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은 8장 4절로 15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들이 나오는 그 앞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웃음> 그 시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볼 건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기는 좋은 땅에 뿌려줬다는 것을 합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랬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면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이 밭에 대해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경우에 그 생각해 보면 그 토양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까닭에 그 속에 씨를 포함해서 잘 장성시킬 수 있는 그런 외적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밭하고 차이가 없어요. 토질도 그렇고, 씨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근데 이제, 단지 문제가 있는 게, 가시가 그 속에 함께 자란다는 게 문제입니다. <웃음> 8장, 7, 누가 보면 8장 7절에, 예수께서 이제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아,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8장을 또 14절에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병행구절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데, 예, 마가복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일락, 에 대한 내용이 기타 욕심으로 바뀌어 있고요. 기운이 막혔다는 것이 말씀을 막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것은 뭐 똑같고요. 그러니까 일락이라든지 기타 욕심이든지 자우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웃음> 이제 사람이 땅을 살아갈 때 어, 세상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또 <웃음> 그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또 <웃음> 우리 우리에게 또 어, 다양한 또 분깃을 주셔서 또 쉼, 쉼 가운데 일락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목적하는 바가 어디로 나가는 중에 그 일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다 같은 쉼이 있어도 누구는 쉼 자체에 이제 마음을 다 뺏기는 거고 돈 자체의 마음을 다 뺏기는 거고 염려 자체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은 진짜 그렇지 않은거죠.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계속 살펴본 대로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연이 갖게 되는 여러가지 근심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운다고 봐도요, 아이가 사실, 이제 부모님들 하는 말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던 거죠, 사실, 애들 키우기가. <웃음>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사실은 더 짐이에요. 염려, 왜냐면, 그 어떻게, 이 세상이 험악하고, 환경이 아주 악하니까, 그게 이제 쉽게, 쉽게 생각하려고 해도 다 걱정거리잖아요. 다 염려거리고. 그러니까, 배 속에 있을 때가 아이는 제일 편하다.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염려를 많이 하게 되죠. 염려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염려. 그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는 걸 염려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전적인 말의 의미로는 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재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물과 이익이라는 말인데요 재물과 이익 재리라는 것은 어떻게든 지그 재물과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그다 재리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자기 자신도 행복스럽게 되고 남에게도 행복을 끼쳐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지런히 돈을 번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돈을 번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리가 마음을 지배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면서 거기에 마음을 기울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에 목적을 거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돈 자체가 목, 목적이 되어버린. <웃음> 그래서 그 돈을 버는데 온, 음, 정신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지 살잖아요. 도독, 이전엔 도적질 하던 손을 이제는 거두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 소, 소득을 얻어서 어, 이제 선을 베풀어야 하죠, 신자들도.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따도 보겠지만, 예수 믿는 것 핑계로 다른 걸다 용서받으려고 해요. 게으름도 용서받으려고 하고, 뭐 성경 연구한다는 것 때문에 게으름, 그 아주 나태하고, 그런 것들 다 용서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진짜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벌어야 되고, 그걸 잘 써, 써야 돼요.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이제, 참, 참 구원을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깐 그, 자기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한다는 것, 뭐, 기도한다는 것, 기도원에 간다든가, 뭐.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빌미로 삼는 거죠. 이게 그런 건참 악한 것입니다. 사실. 돈을 돈을 사랑하면 그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종류, 우리가 한번 대보라고 해도, 일만 가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니까, 그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단, 사실은. 우리가 악의 종류를 얘기해봐야, 한, 뭐, 몇 시까지나 되려나, 많아봐야. 많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면요. 그, 이거는 애초에, 그,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돈은 수단으로 쓰려고. 그렇다고 돈을, 그다팽개치고뭐뭐제 구걸해서만 살 수는 없는 그런 일이 돈을 사,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이게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린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를 찔러버려요. 이게돈 사랑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적으로는 돈 없으면, 어,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따뜻한 데서, 좀 편한 환경에서 못 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길을 쓰고 벌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사실은 어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려 고 버는 현장에 있어도 내가 이 버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돈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사무엘서 제가 지금 지금 몇장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래서, 내가 가난한데 처하든지, 부하든지, 처하든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지안해서 내가 모든 일을,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돈에. 이게 이게 몸에 붙은 그런 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웃음> 교회사의 법문 뭐 프란 프란치스코 그, 그 신부가 그 다. 부여한 집의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걸다 팔아서 나, 나눠주고 아주 어, 거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웃에게 제이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시면 할수 있는데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주님이 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염려가 있어서 돈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틀어주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아무튼 그 이런 그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박고 줄기를 낼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해도 이제 종자가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고 다른 요소가 도중에 그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데 마치 걱정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에 계속해서 걱정을 그렇게 합니다. 걱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걱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그, 여러 가지 채워줘야 될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채워가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걱정하면, 이제 그, 그게 마치 해소가 될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령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생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정상적으로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폐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돈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복을 얻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을 터득해서 쌓아 아 어, 올리고 어, 그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억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삼월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내가 이게 보면 보통 환경이 안 그렇고 몸이 또안 좋고 가족 중에도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내가 아무리 벌어 보려고 모아서 뭘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사실. 사람이 돈을 벌고 돈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복을 얻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로말미 아마 인생의 행복을 터득하여 쌓아올리고 그, 그, 그런다고 해도 주님이 그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행복에 붙어있는 것 같이 여기는데 결코 물질이 곧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웃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한국의 5% 안에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그 돈을 쓸줄 몰라 가지고 공허하니까 서로 이제 비교하잖아요. 누가 얼마 몇초 갖고 있네, 몇초 갖고 있네 그러면 그 그거 더 채우려고 그 길을 씁니다. 그리고 또그 이제 한편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쾌락을 쫓는데, 쾌락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같은 거몇번 해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그, 더, 더 깊은 쾌락을 누리려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그래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마약을 하나? 사람의 마음이 그 공허해서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마,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민들은 마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술, 술이나 그 외에 다른 약물 중독, 그 외에 중독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걸로 나름대로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건데. <웃음> 물론 참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차츰차츰 지내다 보면 그런 것이 행복이 될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웃음> 이 벗은 친구 친구잖아요 <웃음> 세상과 친구는 사실 어, 형제나 뭐 자매 또 부모 어, 그외 인척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들이 해결해주거든요 사실은 친구들이 그 비슷한 또래 그런 <웃음> 그만큼. 이렇게 가까이하고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그게 친구잖아요. 진짜 친구죠. 명목상의 친구는 말고요. 진짜 친구. 근데 그 세상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로 그렇게 삼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게 원수가 된다.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수단으로 준 건데 수단 자체에 갇혀버리면 수단으로 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 되고자 하는 심정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그 계명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가지다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어요뭐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주님의 이 사랑은 사실은 세상에서 어, 육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웃음> 그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땅에서 온 사랑이 아니죠. 하늘에서 온 사랑이에요. 요한 일서 2장 15절에 보면 <웃음> 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아니, 아니,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그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두길 보기 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자가 될수 없잖아요. <웃음> 똑같은 그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마음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 사랑을 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어,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가 그리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가 이 세상 사랑으로 계명을 지킨 거잖아요. 이 세상 예의로 이웃을 생각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보이는 것에, 사람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도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 가, 에, 만물 안에 갇힌다는 것 자체가, 만 스스로 만물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물보다 뛰어나다고, 그, 피조물 중에 뛰어나다고 하면서, 참,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배웠지만 배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줄기가 나고 아래로는 뿌리가 뻗고 점점 자라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는 꽃이 나서 어 열매를 맺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고 얼마만큼 자란 다음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나서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리의 욕심이라든지 기타 이 세상의 행복에 행복이나 에행복 이상을 추구하는 욕망이 같이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말씀에 장성을 아주 질식시켜 버리고 목을 졸라 죽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도 생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권위와 소용이 완전히 발휘되려고 하려면, 그것 자체가 다른 것과 병존을 하면서 고통, 고통을 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어, 자라가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아, 이게 순결해야 돼요, 사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 이제 주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어 삶의 그 목적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재리나 일락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생을 위한 염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을 위한 염려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의 문제에 어떤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걱정을 하지 않고 태평하게 있으면 저렇게 태평하고 무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뭔 지금 닥친 일을 생각하면 걱정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노릇조차 못하는 그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혜롭고 너무 철들고, 너무 이 세상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당하게 가진다는 것이, 차라리 말씀에, 장, 어, 말씀에 정상한 장성을 다 막아놓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기 능력이 많고, 자기 꾀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틈도 가지지 않고, 다이가 해버려는 거예요. 다이가 다. 그건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려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다질식시켜 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그 내가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걸 아예 그자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 내돈 가졌으니까, 건강하니까, 또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니까 일, 일부터 벌리, 벌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다 있어도 주님의 뜻을 묻고 가야죠 그게 정상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도 주님의 열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거죠 우리가 세상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예산도 없고 아무런 사념도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당하다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생에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그러이 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그리로 어, 기울어져서 그 생각으로 마음이 압도 당하는 상태. 이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공황장애로 들어가고, 뭐, 자기가 그걸 할수 없으면 우울증에 빠져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 조충에 조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일반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말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다 하다 안 되면 피해 버려요. 아이고, 나는 할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건 그건 그건, 그건 회피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해 보다가 안돼 가지고 회피를 해 버립니다. <웃음> 이게, 이게 결국은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굉장히 자기 사랑이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데. 그리도의 사랑을 모르면 자기 사랑에 갇혀서 꼼짝 못 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종교도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자기 사랑을 위해서 다 쓴다. 그리고 또 그것도 감당 안 되면 자기가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다 포기하면서 자기 사랑을 해요. 이게 교묘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기 싫으니까 성경 연구한다.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 기도원에 가보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하고 또 자기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 그거는 뭐 아주 교묘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자기 사랑에 또, 또 다른, 그, 면들이죠. 뭐 이생의 염려나, 뭐, 계리의 유혹이나, 일락, 기타 욕심이나, 뭐, 다, 거, 거기에 다, 기타 욕심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에.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낍니다. 예 세상 살아가면 당연히 느끼는 거죠. 자기 몸이 아플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게아니죠 몸이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면 죽어요. 내가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움을 느껴야지. 이게 내가 상처를 안 입는 거잖아요. 뜨거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지, 뜨거움을 안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입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가령 몸이 어딘가 상해서 아프면 말하자면 그런 것도 좀 염려가 염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느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씀인가 하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신경을 주시고. 정당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신 까닭에 물질로 오는 아픔이든지 육체로 당하는 아픔이든지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말씀은 진전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만 자꾸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당초에 생각할 마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픈 것에 대한 나의 염려도 하나님의 말씀내 속에서 정당하게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해내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꽉 눌러서 주야로 그것만 내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생의 염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연구하는 것은 아니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고서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느낀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을 은혜, 은혜의 방도를 다, 주, 저, 어,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하게 하신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 문제를 의식하지 말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등신 노릇을 하라는, 하고 라는하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자기 꾀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기 심정으로 염려하는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합당하게 밟아 나아가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 우리가 다니엘, 그, 요즘 성경 낭독으로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서. 주일날. 육장을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그,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웃음> 죽게 됐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 그, 그, 단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했잖아요. <웃음> 그게, 그 신자의 태도죠. 사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그, 뭐, 그 구장에도 뭐, 이제, 그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 <웃음> 궁극적으로, 어, 다니엘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그 자신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웃음> 염려하고 그냥 어떻게 그 살아보려고 그냥 동동거리고 뭐 하지 않았다 그거 풀어 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에그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 꿰를 자기 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 도리에 합당하게 밟아 나가면서 기대하고 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에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힘이나 자기 힘이 못 미치면 자기가 끌어당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힘이나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구한다고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철인들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어 이제 가르칩니다 사람이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은 상존에 있으니까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상존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도 그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그냥 삶의 철학이에요. 이, 이 윤회 사상을 가르쳐서 그 모든 번뇌를 번뇌를 극복하려고 이제 그 번뇌가 어디서 오는 거아니요 그 욕심에서 온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다 무념 무상 무아 무아지경에 들어가가지고 말이 그 열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뭐, 그냥 일반, 그, 철학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다른 사람들도, 사회 구조적인 악이나 문제, 이런 걸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그, 덕치니, 뭐, 무슨, 그, 다, 그, 주장을, 그런, 어, 주장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려고 그 하지 말고 그건 상존에 있으니까 그 상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 피해가지고 좀 안정되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정도인 거죠 사실은 재리의 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모하고 돈을 쫓아다니면서 도, 음. 마음이 돈에 눌려 있는. 사람 그는 재리에 유혹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재리란 자기 마음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행복스럽게 하고자 하는 공리적인 목적하에 그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웃음> 말, 말씀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나온다고. 응.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이 정당하게 자라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어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 이미 <웃음> 다른 거에 정신이 팔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이나 미래에 대한 안위, 행복, 뭐, 쾌락, 그런 번영, 이런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품성은 절대 못물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드러냅니다. 기타 욕심이라는 것도 비록 훌륭한 이상이나 훌륭한 도덕적인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에, 인생의 길에서 내가 가져야 할 정당한 욕망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시고 간합하시는 욕망이 아니라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신의 소욕이 아닌 우리 육신의 소욕은 아무리 이상적일지라도 성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회봉사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 희생하죠. 나름대로 인류애를 가지고 박애 정신을 가지고 그런 걸 써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성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면 그건 다 땅의 것이 된다 그게 이제 기타 그런 것도 기타 욕심에. 사람 보기에는 좋은 거지만 그건 욕,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욕심이죠, 타락한 욕정. 이 <웃음> 기독교는 그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소비 소비 대상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이지요. <웃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의 종교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목사, 좀더 나은 교회, 이런 걸 찾아가서 그 욕구를 해소한다. 그 종교적인 욕구를 소비한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욕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오히려 이제 그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성신을 거스르는 게 된다. 이게, 종교는 소비하기 위한, 기독교는 소비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거기, 거기 내가 그냥 연합된 존재로서 내가 그 굴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원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다. 교회원이 되는 거지 교회원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원 됐으면 교회로서의 특성을 발휘하고 성격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걸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거 종교를 소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벗삼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수지하게 되어서 자연히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중대한 오류와 괴로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소, 소비의 그그 그 소비로 생각을 한다면 꼭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한 역할을 가지고 저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종교를 그렇게 소비했으니까 잘 썼으니까 선자로잘 쓰였으니까 권능도 행했으니까 에? 그러니까 나 지금 받아라는 주님이 가르칠 때 내가 그 상에 있었고 내가 하나도 안 놓고 치다 받았었고 에?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밖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종교를, 종교를 소비하게 되면. 근데 종교를 그 생활화 해야 돼요. 종교가 내 본능이 돼야지. 그 생명의 본능이 돼야지. 종교적인 열절을, 정열 정렬을 가지고 여러가지 종교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토의 도리를 행한다고 밤낮 이야기해봐도 행한 것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알고, 늘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서 누려가요.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당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이제 길가밭, 돌작밭, 또 가시밭에 대한 내용이에요. 총 정리하는 내용. 음.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본질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이게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신학을 세워도 길가바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게 안에 들어가 아무런 변화도 못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인격으로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다. 그 정도. 뭐 창세기는 뭐 어떻고 뭐 개혁신학의 역사는 어떻고 신조의 역사는 어떻고 그렇게 알아도 그 길값하실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안 움직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는 건늘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의 패턴이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이 그 사람 됨됨이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고, 그게 개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아, 저 사람 진짜, 이제 이전에 삶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걸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네? 그 생활이 언어고, 저희, 말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어? 자기 과심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네? 이렇게, 이게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야지요. 그게, 그게, 그게, 몸에 붙여서 인격으로 누리는 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그, 그걸 안 바꾸면, 이게 듣고만 있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가 한, 안,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형, 앉아도 형제나 공부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둘째. 그 속에 어느 정도만큼은 용화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거나 자기 주장으로 꽉 막아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아이 정도 하면 되지 뭐더 요구하셔 나 그건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도, 돌밭이란 그냥 이 정도 삶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버리 상대적으로 비교해. 근데 그리도에 장성한 분량은 이 세상을, 이 무한, 그, 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게 무한 증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서 정체되는 게 아니고 무한 증식, 그 사랑이 무한 증식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도 완, 아니, 무한히 증식되는, 이 여기서 그 훈련이 된 사람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정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안 해본 사람이 거기 가서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부터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증식시켜 나간 사람이 미래적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근데,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증식 끝. 아, 나, 다른 사람은 십, 10, 밖에안 하는데 난 그래도 이십은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십으로 끝이에요. 돌, 돌밭이지. 그 완전히 돌밭 상황이에요. 이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좋은 것만 먹고 무의도식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사람을 무한 증식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대로, 그, 그, 그 아주 사랑을 아주, 장애 없이. 이 세상은 장애가 있잖아요. 육신도, 세상도, 사단도, 그, 장애가 있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죠. 근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게 했으니까, 여기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기회가,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 사랑을 증식시켜 나가요. 그게 옥토바이잖아요 그게. 음. 셋째,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한 여러 걱정이나, 재리에 대한 욕심, 기타의 자기 이상이나, 욕망이 자기를 꽉, 자기 마음을 꽉 눌러서, 항상 자기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나 도덕이나 사업이나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열매예요. 열매가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 말하면 그 싹이 나고, 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그런 게 해요. 근데 가로막, 우리가 가로막으면, 그건 이제 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사람이, 이제 보물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걸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그, 같이 있게 쓰는 그런 상태, 쓰임 받는 상태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를 가졌고, 아이 q 가 몇이고, 뭐 학벌이 뭐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정상한 소통을 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내가 이웃과 나누는가. 그게, 과정이, 과정이, 그런 게, 과정, 과정이 쌓여서, 그, 결과가 있는 거지, 과정은 없는데, 널뛰게 해가지고, 그냥 국으로 뿅!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게. 이게 우리, 영원전, 확정적인 성화를 이, 이루셨지만,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시,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확정적인 성화를 현실적으로 증험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게 옥토바의삶 삶이 모습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늘 풍성하게 내 안에 내 안에서 잘 자라나서 열매를 잃는가 남 감시하지 말고 나를 감시해 나를 감시해 나를 감독하고 그게, 그게 넘치면 이제 주님이 교회도 돌아보게 하시는거지 자기도 관리를 안하면서 남을 관리하려고 하면 사기꾼이지 종교 사기꾼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